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 IG 3.0 LPI 모델로 차량 드레스업을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교체될 부위는 그릴과 전조등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확인해볼까요? 준비한 부품들로 먼저 지파츠 다크 크롬 컬러 그릴입니다 그레인저 i d 전용으로 나온 애프터마켓용 그릴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사양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처럼 전방 카메라가 없는 사양은 카메라 구멍 자리를 고무패킹으로 마감합니다 작업 문의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플러스입니다 9 0 0 0 규격의 할로겐 청구를 사용하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에 장착 가능한 제품으로 브라비오 AS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국토부 인정을 받은 합법 LED 제품으로 검사 통과 역시 가능하고요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펌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그릴을 제거 후 미리 조립해둔 지파츠 그릴을 장착하고요 와이어링, 전방센서 스테프너 등을 다시 장착합니다 범퍼를 장착 후번호판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플레이트 위치의 경우 최저 지상보다 위에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LED 전조등 교체입니다. 더스트캡을 탈거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브라뷰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정확하게 걸려야 하며 오장착시 제대로 된 광량 표출이 불가합니다. LED 광원을 지원하는 전조등 시험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LED 광원 교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죠. 차량 등록증에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종료됩니다. 합법이니 검사, 신고 문제없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 전후 모습이고요 합법 인증 LED와 그릴 교체 작업으로 차량의 분위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랜저 h g 3.0 LPI 지파체 그릴 브라뷰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만나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